아니, 아니, 안 해. 안 해.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는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. 힘차게 응원을 <웃음> 보내면서 말이죠. 오, 옳지, 잘네 네 아무리 응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리 이리와 이업쇼 이리 이리와 브랜디도 오네 해봐 이리 이루와 이리 이리와 이리와 옳지 잘한다 헤 준비됐어 오. 오. <웃음> 옳지 들어가 들어,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 들어가자 들어 <웃음> 진짜 잘하네